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요즘 피파가 되게, 어, 좀, 진짜, 망겜 됐다라고 해도 무관한데, 어, 저도 요즘 들어서 피파 안한지좀 되게 오래됐는데, 어, 피파가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되게 유튜브도 보고, 아프리카 t v 도 보는데 음 진짜 좀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피파를 이제는 떠날 때야 되었다 많은 얘기들도 많고 해서 뭐 저도 솔직히 예전부터 막 시청자분들한테도 듣기도 했었고 저도 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진짜 피파는 어,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때 영상 유튜브에도 올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피파는 어, 좀 접도록 할게요 어, 접고 요즘 들어서 제가 또 롤을 되게 열심히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진짜 롤이 가김이야 음. 갓김인데 팀운이좀 그래서 그렇지 어. 오케이 피파 왜 안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피파가 이번에 그 LH 시즌 나오고 좀 되게 뭐랄까 사람들이 좀 많이 적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롤 제가 해봤었을 때 지금 롤 패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엔진, 엔진이 엔진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게임을 하다 처음엔 걍안타 진짜 한 전반전 맨처음에 그때는 약간 패스도 잘 연결되고 슈팅도 잘 들어가 근데 후반전부터가 약간 이상하게 전반 후반 전반에서도 좀 약간 거의 한 30분대쯤부터는 이제 패스가 미스가 너무 많이 나 진짜 원래 옛날부터는 안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그래 그렇게 되다보니까 패스도 원망이고 슈팅도 웬만해서 거의 안들어가 어떻게 패치를 했길래 그 다음에 또 현질 유도 뭐 그런 것들은 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이상 이제 얘기하기도 이제 귀찮다 어 입만 아파 솔직히 얘기하면 음 그렇고 그리고 또 피파 어 LH가 LH 시즌이 지금 뭐 밸런스를 많이 붕괴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되게 기존 유저를 안 챙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그렇다보니까 저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좀 피파가 흥미가 점점 떨어져 피파에 대한 그렇다보니까 이제 저도 롤을 좀 요즘 들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여튼 피파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피파게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면 피파보 하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한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렇게 하면은 좀 기존에 있던 유저들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어. 롤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피파랑 롤이랑 따져보면은 롤이 잘 되는 이유가 롤같은 경우는 기존 유저들 이거 보고 그런것들 잘 챙길 뿐더러 그 다음에 이건 또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할수록 BP 없고 막 그렇게 되죠 전에도 잘 얘기했는데 진짜 피파도 똑같이 그냥 BP 막 어 진짜 열심히 하면은 뭐 공식경기 몇판 돌리면 p 많이 주고 fc 주면서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에 영상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 진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롤 같은 경우는 진짜 스킨 이런것들 옛날에는 막 진짜 캐시로 주고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 한몇년전부터냐 하여튼 1,2년 전부터는 되게 마법공학상자 이래가지고 막 퍼주잖아 진짜 열심히 하면은 막 그.. 처음 그냥 새로 사가지고 이제 마오공항 상자 안받은 챔프들 어 그런것들도 새로운 챔프들도 하면은 또 이제 마오공항 없고 뭐 기존에 열심히 또한 MMR 이라 되나? 하여튼 그 숙련도가 높은 애로 또 열심히 하면 또 열쇠주고 그렇게 갖고 이제 마오공항 상자 또 열어서 이제 스킨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잖아. 이런 형식이 얼마나 좋아 시스템으로도 그렇다보니까 어.. 피파에 좀 이렇게 하면은 비교를 하면은 롤이 좀 좋죠 음. 그래서 저는 피파는 당분간 좀 쉬고 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 피파가 좀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피파 하는 사람들이 웬만해서 저같이 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좀 많이 없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음, 저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돈을 벌고 그러지는 않는데 여튼 어, 진짜 가격을 낮춘다든지좀 그런 부분이랑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 패치를 한번 더 해줘야 돼그 엔진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패스 좀 연결 잘 되게 패스가 연결 안될 수도 있어 솔직히 연결 안될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선수가 찬다라는 느낌보다는 왠지 그냥 일반인이 패스한다는 느낌이야 진짜 뭐 일반인분들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겠지만은 그냥 내가 패스하는 느낌이야 진짜 내가 왼발로 패스했을 때어 그런 느낌 오른발로 패스하면 그나마 정확도가 조금 있긴 한데 저도 근데 진짜 거의 뭐 W나 뭐 이런 부분은 진짜 S도 잘 연결 안될때가 있어 공격하려고 막 진짜 공격 전개 빠르게 따다다 가야되는데 만약에 셉첸이 앞으로 치고나가고 그 다음에 블리트가 뒤에서 이렇게 뛰어오면서 옆에 뭐 손흥민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 구도로 패스주고 패스주고 다시 패스줘서 좀뚫은 다음에 다시 또 패스주고 티타카 형식으로 이렇게 가야되는데 패스를 주면은 여기서부터 수비수가 바로 나와가지고 이게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지가 뛰어가다가 그냥 못받는 경우가 있어 지가 놓치는 경우 그냥 그런 경우가 좀 많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피파도, 음... 여튼, 그렇네요. 저도 피파 유저다 보니까, 유저였다 보니까, 음... 진짜 피파를 저도 한 거의 한 4년간, 이렇게 팔고, 한 4년간 진짜 좋아했고,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어, 요즘 들어선 되게 피파한테 약간 배신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실증이나. 피파 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공감할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에 대해서. 기존 유저들 진짜 더럽게 안 챙기고. 음? 아, 이런 것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목소리>